저는 네, 관련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차가 몇 개월 전부터 워셔액을 가득 채워놓으면 부쩍 빠르게 없어진다는 느낌이 들더니 얼마 전부터는 전날에 워셔액을 보충해놓았는데도 다음 날에 워셔액이 사라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휠 하우징 커버를 살짝 벌려서 안쪽을 살펴보았더니 워셔액모터펌프의 플라스틱 부분이 갈라져 워셔액이 조금씩 새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나서 또 치킨값이나 벌어보려고 모터펌프를 구입해왔습니다. 가격이 1 7 8 0원으로 저렴해서 오늘은 소고기를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 같은 증상이 있으시거나 또 아예 모터가 작동이 되지 않을 때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교환하기 전에 워시액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알려줄게 첫 번째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엔 발수 코팅이 된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제품이 있지만 코팅 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을 경우엔 워시액 모터 펌프에 필터 부분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워시액이 분사되는 노즐 부분이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보다 심각한 것은 브러시가 닿지 않는 유리나 차체에 날린 워시액이 말라 얼룩이 생기고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야 두 번째는 사용 방법으로 보는 영상처럼 날씨가 맑은 날 주행 중 워시액의 사용은 주행풍에 의해서 뒷차 날리고 시비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뒤에 없을 때나 차간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마지막 세 번째로 워시액이 떨어져 급하게 구할 수 없을 때는 자동차 매뉴얼에도 생수나 수돗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지만 여름철엔 세균의 번식에 우려가 있는 만큼 빠르게 워시액을 구해서 보충을 해 줘야 하는 거야 이제 워시액 모터펌프를 교환해볼게 대부분 모터펌프는 워시액통의 하단에 위치해 있고 리프트에 차를 올리고 하면 편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돌려놓고 타이어의 안쪽 휠 하우징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클립을 빼내면 휠 하우징 커버를 한쪽으로 제껴 벌릴 수 있고 안쪽을 살펴보면 워시액통의 하단에 워시액 모터펌프가 보이고 새것으로 보면 이 부분이 통에 끼워져 있는 곳이고 여기 위쪽에 돌출된 부분이 물려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먼저 위쪽에 연결된 전원 커넥터를 분리하고 돌출된 플라스틱 고정된 것을 위로 올려 빼고 앞으로 당기면 모터펌프가 빠지고 양쪽에 고무 튜브를 빼면 분리가 되는 거야 새것과 비교해보면 알수 있듯이 바로 이 부분이 갈라져서 워시액이 조금씩 빠져나왔던 거지 다시 반대로 새 모터펌프를 끼우면 쉽게 들어가고 고무 튜브와 전원 커넥터를 끼우고 휠 하우징 커버를 고정하면 끝 워시액을 보충한 다음 작동을 시켜볼게 시청자 구독자 점잘 보셨습니까? 워시액이 비었을 때는 무리한 작동을 할 경우 모터가 손상되고 또 유리와 와이퍼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서 보충을 하시고요. 워시액이 자꾸 사라질 땐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모터 펌프를 체크해보시고 별로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비용도 아낄 겸 직접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련다 수고했어, 동튜브요.